어. 오늘은 세종시로 여행을 왔는데요 아침밥을 먹으러 세종 전통시장으로 왔습니다 아, 아침 이른 시간이라 밥 먹을 곳이 적당치 않아서 시장을 좀해맸는데요 역시 시장이라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아, 오늘은 세종시로 캠핑을 왔는데요. 일단 아침밥을 먹으러 세종 전통시장으로 왔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은 조치원역 앞에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아,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굉장히 반가운 곳입니다. 세종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식당을 찾으러 갑니다. 장을 보고 주차권을 요구했는데도 아, 별도 주차권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주차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은 비교적 큰 시장인데 아침밥을 먹을만한 적당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시간이긴 한데 뭐 짜장면집을 기웃거습니다만 역시 아직 안되네요 어, 세종 전통시장에 시장 골목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먹을만한 순대국밥이 보여서 정석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순대국밥을 주문해주고 제가 먹을 홍나물 해장국이랑 파전을 주문했습니다. 순대국밥 6,000원, 홍나물 해장국 6,000원이고요, 파전은 7,000원입니다. 역시나 전통시장이라서 상당히 저렴하죠. 식당 안에는 테이블 두 개하고 좌식 테이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아, 날이 추워서 우리는 따끈하게 좌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동치미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김치, 그리고 파김치, 감자볶음, 그리고 순대국밥에 넣을 다대기하고 새우젓이 나왔습니다. 김치때까지 안 먹어봐도 조금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김치는 기대됩니다. 어르신 내외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여사장님께서 요리를 하시고 남사장님이 서빙을 해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순대국밥하고 콩나물국밥이 같이 나왔습니다. 계란이 별도로 나오는 그런 전주식 콩나물국밥은 아니었는데요. 콩나물하고 청양고추가 들어있는걸 보니까 시원한 국물이 예상됩니다. 가운데 반숙계란은 살짝 익힌 다음에 부어줄 생각입니다. 순대국밥에는 순대보다는 머리고기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쭉한 국물이 오랜 시간 끓인 깊은 맛입니다. 아이들이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압축실에 들어줬고요. 아 저는 콩나물국밥에 밥을 말았습니다. 저는 국밥을 말아 먹는 게 좋더라고요. 먹고 있는 동안에 파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해물파전이 아니라서 채소만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고기국물을 잘 먹습니다 아, 고기국물에 밥 말아주면 아, 정말 아주 잘 먹어요 오물오물 먹는게 맘에 드는 모양입니다 아, 파전은 내용물보다 밀가루향이 좀 강해서 조금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고기는 심심하니 새우젓을 한두 개 올려서 먹습니다 콩나물국밥이 아 정말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한 뚝배기 뚝딱 했습니다. 나오면서 콩나물 시루가 보여서 여쭤보니까 여기서 콩나물을 직접 키우신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맛있고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 빵이네TV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